청라에 새로 생긴 스케이트파크 여기 간판에 보면 스케이트프라자라고 되어있는데 스케이트프라자 같은 느낌이들 여기 보면 <웃음> 휴식공간도 잘되있고 이렇게 렛지나 이런 구성들이 되게 잘되어있어 모든 면 자체가 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져있고 높이도 초보자들이 이용하기 좋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레일이 이렇게 있고 전부 다 계단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망가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월라이드인데 각이 조금 세긴 하고 높이도 좀 높은데 뭐 어떻게 탈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도 다 이렇게 레지로 되 있고 플랫하게 되어있고 높이도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높이가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레일도 레일도잘돼 있고 이렇게 박스도 박스도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고 여기도 초보자들이 할수 있게 높이도 상당히 낮게 잘돼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볼케이노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그냥 성형하면 조금 금방 망가지니까 여기에 철심을 철심을 이렇게 박아서 면을 아주 매끄럽게 면이 아주 매끄럽게 돼있죠 보면 우들두들 하지 않고 기존의 거에 비해서 훨씬 잘돼있고 응. 모든 레지드는 다 철로 이렇게 세로다 시공이 돼있고 높이가 다 바닥에서 봐도 이 정도 높이 이렇게 다탈수 있게 여기 뱅크에도 레일이 박혀져 있는데 저쪽에서 진입을 하면 탈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뱅크인데 약간 월 같은 느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레일이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박스 점프대가 이렇게 둥글게 방구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뱅크에 각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탈수 있게 옆으로 사이드로 탈수 있게 이쪽에서 내려오면 할수 있게 돼있고여는 죽전파크와 비슷한 구석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뱅크식으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메인 메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가면 핸드레일이 하나 박혀있는데 요건 높이가 상당히 돼요 좀 높이가 한 바닥 부분이 한 요정도 이, 이 정도 무릎, 무릎보다 조금 높은 이렇게 돼있고 이게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쪽은 한쪽, 뭐, 레귤러는 이쪽으로 타야 되고 구피는 여기서 트랜스퍼로 타야 돼 트랜스퍼로 트랜스퍼로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탈수 이렇게 있게 다 이렇게 미니아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쪽도 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근데 여기가 각도가 조금 세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이쪽 코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코터가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할수 있게 돼있고 이거 면도 모서리 부분 은 이렇게 마무끔 이렇게 돼있죠? 다 외국처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레일이 있고 해서 이쪽에 보면 또 속도를 내서 탈수 있게 커브레지가따 있어요. 커브레지가 이렇게 커브레지가딱돼 있고 요쪽에서도 바로 탈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입이 약간 저기 배수구가 있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말하고 여기도 미니 미니 아프가 길게 쭉돼 있고 보식으로돼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되고 지효나 재밌어? 네. 어. 이거 여기서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속도 쫙 받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에어띠거를 하는 거야 트랜스퍼로 여기도 동그랗게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 멀리 이제 놀이터도 있고 식수대도 있고 휴식 공간도 많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와도 정말 좋을 것같아 우리나라에 이런 파크가 생겼다는 게참 대단한 거야 콩나파크 리뷰 마치겠습니다